얘가 a고 b고 얘가 b 프라임 그리고 얘가 c 프라임이라고 하면 얘랑 얘랑 비례하고 얘랑 얘랑 비례하고 얘랑 얘랑 비례하거든요. 음. 이걸 이용해서 다리 크게 그을 건데. 됐고요. 이거 저 그리고 이렇게 나요 이거 그냥 무대 동전을 하나 우리 동전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다리요.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이 위치의 지이과이이격의 지름, 지름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삼각형이 아, 장면이 필요서일이러 아, 네. 통해서 구할 수있데 이런 식이 어떻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충격 L이라고 여기서부터 이이의 지름을 D, 다이아미터에서 그러면 비롯식 얘랑 얘랑 얘랑 필요하고 얘랑 얘랑 필요하아요 그래서 음. L 대 l 은 D 대 D 이렇게 돼요 음.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런 지름이잖아얘 각도 잖아요 네. 얘를 C 지름이라고 해요 아그렇나얘 L을 아야 돼요 음, 그 다음에 음. 네정니까 음. 알아놔야 되 얘랑 얘를 직접 정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이 D를 구할 수 있어요 이 D 구하는 식은 아, 네. 이렇게 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는 태양이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구가 다리 공전 중전중나 가지고 다리 한쪽 밖에안 보여요. 어? 그러면 이렇게 두가 있어요. 이쪽, 면이 다, 이쪽 면만 이쪽 면이 는 건데 이쪽 면은 해피지로 해피지 아예안받아네 이쪽 면만 해피지니까. 네. 그래서 얘위치에 보이지 않으이고얘 위치는 음. 얘는 위치를 별로 안보데 얘를 사기라고요. 어? 그래 얘는 이만큼볼 거예요. 응. 음. 네. 얘 초선달이. 어, 그리고 얘는 한이요이 정도. 응. 얘 위, 위자는 상현달 응. 보름달이면 햇빛을 다싹다 붙이잖아요 응. 어, 얘 보름달 응. 그리고 얘는 이제 반대는 하얀달 상현하고 반대래요 그리고 얘는 금음달 이건 그렇게 사기로 응. 그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음력이 줄알아하는데 일단은 얘는 음력 1위경이고 음력 2,3일 상현은 한 7,8일? 모름달이 15일 음력 15일 하얀달이 2 1일에서 23일 정도고 금음달은 한 27일에서 28일? 음, 음. 네 <웃음>